야, 이게 안 죽는데? 이거 어떤데, 이거? 스 차단 때문에. 나도 저걸 왜 버텼나 했는데. 야 이거 상당한데? 나쁘지 않은데? 어, 야, 뭐고, 이거? 야, 다르미엘 딜이, 야, 뭐고? 야, 딜왜이렇 센데? 야, 대, 다르미엘 제가 딜러네? 아이구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타르미엘 새로 나온 근타르 근력타르 대해타르 뭐라고 부르고 아마 근타르 정도로 불리게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돼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되고 오늘 제가 쓰는 거 한번 보고 이그 정도 투자를 해 볼지 어떨지 궁금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자 아, 또 하나의 성물이 만들어지고 있군요 너 오늘 멋진 퍼포먼스 부당한다 타르미엘아 고맙 자, 덱은 바로 요런 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사리랑 같이 가가지고 시작부터 좀 딜을 한번 뽑아보는 쪽으로 해보고 싶거든요. 체력사리를 넣어서 자세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딜봉 중이기 때문에 근사리로 해가지고 한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 일단은요, 퍼프를 두번 올리면 셀라나? 그러면서 전체기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공격력 15% 증가에 QP 30% 증가. 이제 우리 마가리드 개선까지 받아서 빠바바바박. 자, 20만. 야, 요거는 딜이 좀 쓰레기인 것 같고요. 한번 치보세요. 자 파일 데미지 버프 두배 관통 들어옵니다 요 정도고 앙앙 자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일단 더원형님 목숨 없번를 볼게요 요거 새도 아나잘 모르겠어 진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딱 뜯던데 뭐냐 오로로로로 8만9천 아라리로로로레레로로 1 8만자 요건 작긴 작겠지 새도 오빠 오십 12만 8천. 자, 다름이엘 12만 8천. 역속에서 12만 8천 방금. 요 정도 이 어때, 어때, 응. 어때. 그래, 어, 어, 이거, 제발, 뒤, 어, 어. 매집 어때요? 뭐,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게 바로 우리 방금 선물 만들었던 거. 이마 필살기 다, 게이지 다섯 칸 되니까 차크닥 장기갖고 필살기 못 쓰죠. 이 말씀이긴 한데, 내가 뭐, 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야, 뭐, 뭐가 센지 내가. 감이 좀안 오네요. 자, 쇠도 퍽퍽퍽. 구만 퍼퍼퍼. 뽀뽀뽀, 지2 8 7 0 0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하다.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아니 그렇게 많이 시원하진 않네. 이야, 빡, 빡. 오, 요 정도로 견디는 거면, 아, 아, 야,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요. 형, 잠깐만요. 아, 아, 아. 농리엘로 바꿔볼게. 아, 체리엘로, 체리엘로. 오, 야, 잠깐만요. 이거 빨리 해결하면 못 우리 다 죽거든. 우리 안멜까지 피사기 받아가지고, 그나마 성물 때문에 안멜이 제 피사기 잠겨서 그렇지. 푹. 오 137,000. 이 정도 딜 나오고 있구요. 뚜두두둥, 쭝쭝쭝. 1 4 7 0 0 내가 막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필살기가 우리가 나온다. 상대중 AI인데도, 야, 이게 지금 그렇게 느낌이 많이 안 온다. 이제 안멜이 필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방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볼게요. 자, 버프 한번 올리고, 자, 기폭 피해, 기폭 피해. 우 아, 다른구나. 우와! 어, 그다음, 오, 그동어 요, 요, 요, 요, 요, 이거 봐라, 야, 야, 50만 터지대 방금. 필사기 1렙인데, 필살기 1렙인데, 방금. 뭔가 아쉽다. 자, 사리엘 자리 바꿀게요. 체리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엘 데리고 가봅니다. 자, 어연반덱을연반덱이고요 자,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돌면서 이제, 돌면서 자세랑 타르미엘이 버프 하나 올려놨고요저 타르미엘이 버프가 뭐였노? 공격력 증가랑. 자, 어, 아, 아까 그분 아니가? 이거 또, 필사기또 바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생방 보고 있는 분이네 비상이 바로 맞는 그분이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웃음> 야딜지지그리는데 문제는, 이거 택보를좀 필각 데리고 오셨네. 아까랑 아까되이 바뀌었네. 필각하고, 연반 필살기 저거 두턴 동안 우리 못쓰게 해놓긴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되거든? 자, 이게 필각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고? 한 턴이가 뭐? 야 선물까지 만들어주는데 이게, 야, 이렇게 지지거리가지고 이거, 아, 야, 이 선물 이거 물릴 수 없을까? 야, 이 선물 물릴 수 없어? 아, 디버프 헤, 아, 아 해제를 푸는 거구나. 야, 저격치지 마라, 봐봐. 저격치지 마라, 가만있으라. 저 정도 트가한테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야. 질질그린대덱 이거 하나 만들라고 내가 괜히 이거 성물이나 차 만들고 앉아가지고 진짜 어디서 있어? 쓰레기 같은 덱이 있어, 이거. 이거 성물 만들어주면 안 돼, 이거. 야, 이 성물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 야, 이 성물 이거, 이봐, 이거, 오래 걸렸다. 이거 또 모으는데, 이거. 하... 자, 뭐, 체리엘이 필살기 만든다 해도, 뭐, 어디, 도발을 어디 딴 데로 끈다든지, 뭐, 그런 게없잖아 그럼 다이엘한테 이제 한대 맞으면서 필살기 깎일 거고, 필각이 없으신가? 필각이 있어도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가? 어, 필각이, 필각이 없으시네. 핏거이 없다. 이러면은, 저 이거 세거든요? 저 그리고 얼마 지금 이거 걸렸고, 필사기 사용 불능 걸렸고, 안 죽는다 해도, 나을지 필살기는 못 날라오고, 자, 갑니다이거 좀, 기분 좀 괜찮으시네, 또 이거. 용 꽝, 아, 뭐고,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아이고, 네. 야, 너그 잘못하면 이거 뒤집힐 수도 있다, 이거. 야, 이거, 암멜, 아, 암멜 피치온다. 잡됐다 날려버리지? 오케이, 이거 세게 때리돼요 자, 암멜 못 죽이면 우리 끝난다, 이거. 와, 암멜 피수인거 봐. 반경 맞는 거 보다 차는 게더 많아. 야, 이거, 야, 이걸 던진다고? 와, 오늘 샷건 치다 고 책상 부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개빡치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어? 와, 진짜 지지그리고 차 앉아가지고, 뒤로 하는 꼬라지가 진짜. 아네시아, 아픈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빡치는데, 성물을 쭉 빨아먹어가지고, 이자석이 지금. 어? 내가 일마, 버... 어? 이거 왜안 죽었노? 야, 야, 이게 안 죽는데? 야, 이거 어떤데, 이거? 야, 다르비얼. 자, 요쪽부터 한번 아보자 가자. 아, 스킬 차단 때문이구나. 스킬 차단 때문이구나. 나도 저걸 왜 버텼나 했는데, 지금 안멜리 앞매이... 지난번 피 채우느라 두번 때렸잖아 다른 미를두번 때리면 어떻게 된다? 차단이 들어간다 스킬 효과가 전혀 안 터지니까 필살기 효과도 안 터지니까 갑자기 똥딜이 돼 본거지 차단 플러스 기본능력치 70% 지금 내 70%쯤 올라갔나 기본능력치가 이거 58-40 40그 다음에 요거 56-30 맞나? 아, 70%? 모르겠다, 야. 여 이거 상당한데? 나쁘지 않은데? <웃음> 거기에 9사릴 성물 끼면 40% 더 올라요. 어씨 야, 사릴까지 만들어야 되겠나. 어, 그 정도까지 완전 올인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 그러면 더 올란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연반에 그 파열 2배 데미지 필살기가 아니라면 상당히 개딴딴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번엔 필살기 이쪽으로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네. 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와중에 또 우리 길드원이네. 근생방법 진짜 제격 치는 재미로 하자요 지금. 격 어? 자꾸 실래. 지금 말이야. 어? 안 그래도 너게뭐질질그인데 내가 질질그릴 때만 두들리패겠다 이거 아니야. 회사기 만들어 보자. 도발이 한 턴짜리였나 이거? 거지 같네 진짜 저거. 꼴랑 그밖에 거안 돼? 아이고. 그밖에 거안 돼? 라라라라라. 아, 어, 요번 절삭 좀 세게 좀 들어갔다야 방금. 방금 그 정도면 뭐 제법 좀 약간 야, 아, 내가 점점 부포먼스 이제 가고 있나? 이게 세다고? 어, 야 잠깐만요. 엄마나, 엄마나 이어 죽을 뻔했네. 야 아메라, 네 목숨을 데려가도록 하겠다. 자, 자 들어갑니다. 요거는한명 먹은 그래도 확실히 따지. 오케이, 피사기또 하나 더 만들었고 먹어. 아 라반이구나. 연방, 연방이 무서워. 아야, 어이 설마 라반한테 우리가 죽을 리는 없지. 아이고 죽는구나. 자 이렇게 죽고요. 자 필살기는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필살기 잠깁니다. 우리 성문이 있어가지고 바로 필살기는 못 쓰시고 우리 울프맨 길드 형제꾸 공격할 거야. 들어간다. <웃음> 어우 죽어. 다 죽는 거야. 짝짝짝짝짝짝 물론 좀 질질거리긴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타르미엘을 만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두대 때리지 않게 한 캐릭터가 저타르미엘을두번 때리지 않게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될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또 아마 있을 때야 나 지금 벌써 말하고 까먹었거든 말하자마자 까먹었거든 질질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야 34만 9천 34만 9천 이건 카킹 찐덱이거든 내가 이덱 쓴다 이덱이 좋은 게 뭐냐면 보턴 잡혀도 여일한테 보막 부활도 있고 이래가지고어 야, 이거 사람이네. 자, 이거 두 번째 띄... 원래는 들어올 거거든. 근데 들어오면 지금 차단 당하는 거 아니까 우리도 약간 독하게 해야 지 자,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바로 필살기 만들기. 후턴이기 때문에 바로 첫턴에 필살기 만들었어요. 자, 첫턴에 필살기 만들기. 근데 이만 자세가 한장 있어야 필살기 가센데 자세가 지금 없거든. 박그당 응. 날려버리지 아마 팍 들어가고요. 한대더 치면 안 치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저 각킹이 어, 그렇지 안 치면 된다 이거잖아 <웃음> 한 턴에 한 번씩만 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보호막을 깨면서 어떻게 할래 이런 거거든 그 말도 맞긴 맞네 이거 때려봤자 못 죽이거든 풀 수는 있는데 풀어서 때려봤자 아유 나가뿌다야 풀어서 때려봤자 못 죽여 그 다음에 여일이 피를 가득 채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단도 한번 써봐야지 야, 15만 9천 나온다 야나 <웃음> 각킹 할래 어 내가 각킹할 하... 차라리 각킹 쪽에서 어떤 좋은 해법을 보여준 것 같아. 한 턴에 한 장씩만 쓰는 거야. 한 턴에 한 장씩만. 오케이? 시원하거든. 한 장씩만 써도, 아, 시원하진 않네. 짤하긴 하다, 야, 그래도. 한 턴에 한 점만큼 못 쓰니까, 그걸 못받잖아 자기도 주피를 못 받으니까. 와, 그런데 우리도 약하단 말이야. 딜이. 딜 질질 그리거든? 그래서 어차피 똑같다는 느낌이 나고. 어 이거 뭐, 때려봤자 어차피 다찰 거라가지고. 참, 오, 야, 뭐고, 이거? 야, 다른 멜 딜이. 이 뭐고? 이거 딜왜 이렇게 센데? 갑자기 와 일단 부활 뽑았어요 자 부활 뽑았고 자궁개진다 날아갈 거고 이정도면 탄탄한 편이다 근데 탄탄한 편인데 이제 큰일 났거든 할수 있는 게좀 없다 하라라라라. 야 여엘을 우리도 써야 되네 어야덱 바꾸자 사레일이 아니라 여엘인 것 같아 이렇게 세명여예까지 넣어가지고 개삽 됐죠? 개삽 됐거든 하킹 필사기를 이제 맞아야 되거든 아직 아직 아직 안 맞으면 되긴 한데 아하 자 요번에 잘만 하면 말이죠 아이씨 일승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일승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헷갈렸다 개삽 됐다 이러 이제 버프에 증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버틴다 말이지 아무래도 아이도 나가주셨네 아이고야 현타가 오지게 온다 야 사대천사대 현타가 오지게 온다 나는 야 바꿔 여유로 바꿔보자 이런 데그 내가 안쓸것 같아 절대 안쓸것 같아 <웃음> 야 카킹을 참 좋아하거든요 카킹 같은 오히려 카킹에서 아까 이대을 상대할 때두번안 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버프 좀 올리고 있자. 버프 좀 올리고 있자. 스택 좀 쌓아가지고. 타르는 인연용인 듯해요. 그래서, 어. 그지. 은총 인연 용으로쓸 테니까 모른 느낌 좀 있고. 선물까지 만들어줘서 너무 가슴 아프네요. 아, 모르겠다 진짜. 내가 정말 이런데 그 진짜 성질이 막나 진짜. 어, 뭐고? 야, 뭔데? 대다리면 제가 딜러네. 야이 뭐고 방금 딜? 개센데? 자, 한 대, 두 대, 두대 칩부터야. 자, 두대 치면 어떻게 된다? 차단 걸린다. 아, 저 킹은 이제 차단 걸린 거야. 스킬 효과가 없어. 자, 이제 궁도 잠겼고, 일단. 야, 이거 우리 타르밀 미 빨로 한번 가보자. 타르밀 미두장한번 던져볼게요. 아까보기 딜이 상당, 아유, 저보호막을깨지를 못했네. 아, 아, 풀거 때리네. 아. 오, 어, 야, 살았다, 살았다, 어. 왜 살았지? 야, 우리 왜 살았냐? 풀고 때려가지고, 하. 와, 보막을 아예 기수도 못 내네. 빠바바박. 와, <웃음> 설마, 이거는 잡겠지, 이제? 아이고, 구만. 어, 보막 겨우 걷었네. 보막을 겨우 걷었어. 오케이. 6 6 0 0 0뭐 그렇게 생것도 아니야. 또 그래도 세도는 세도다. 요런 정도지. 그럼 집이 좀 탄탄하긴 해. 아, 탄탄하긴 하다. 뭐, 시원한 카드가 잘 없다. 그지? 자, 빠 와, 봐봐빠 성물만 겁나 요구하고 이 댁이거 어 성물, 성물 성물 성물 성물 내놔라고 막 요구만 더럽게 하고 다만 이제 진짜 성물까지 다 갖춰진 댁이 뭐 어떤 이댁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서 답을 찾았다 그랬을 때 진짜 겁나 사악한 댁이 나올 수도 있다 수도 있다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이고, 야, 갑자기, 갑자기 왜 딜이 확 쎄냐, 또 이게. 11만, 야, 여일이방기절시키서 11만을 뽑았는데? 뭐 때문에, 뭐, 뭐고? 버프를 다 받고 해가지고, 야, 이제 이뭐 공격력, 공격력이 3만 1000이네, 지금. 버프 덕지덕지 쌓여갖고 뒤로 갈수록, 그래갖고 좀 쎄진다, 이건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에? 어, 이제 조금 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계속 막 스택 다 쌓이고 막 이러면, 어이구 13만 7천. 인년행으로 가죠, 이래서. 내가 봐도 그게 답인 것 같다.